주의 도움받고자 주예스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몸 상대로 피지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격. 스비 주, 로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 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오, 쏘